김 대리, 여기 앉아봐. 아김 대리. 아니,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야? 어? 우리 회사 말아먹을 일 있어? 아주 김 대리는 굿이에요, 굿굿! 아니, 이게 아니라요. 지난번에는 폰트 잘못 써서 걸리고 이번에는 음악 잘못 써서 소송 걸리고 우리 김대리는 아주 굿이에요! 굿굿! 굿. 아니... 그게 아니라니까요. 아 우리 김대리는 저작권에서는 아주 돈을 벌어다 줘요. 이러다가 아주 부자 되겠어. 아니 사장님! 저작권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 하나요? 아 제가 못하는 부분은 좀 회사에서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제가 어떻게 다 해요? 아 못해먹겠네 진짜 한번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회에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콘소시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세계적이고 품질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재직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구시요 끝.